안돼. 개구조. 저 내려가. 개구, 개구, 개구. 이렇게 뽑았배야 그래. 다나이스나이스어 토핑 뭐야? 이3이 없고. 고기이고갱 같네. 이 끝봐. 반컷안 갔나 보다. 방도신 오! 그런거 같은데 오랜만이시네 문철리문철리 아직 하고 계시네 완전 파괴하십시오 어, 어, 텔 왜이렇게 많아? 안 끊어? 최소 셋 왼쪽에가 반 오른쪽 왼쪽 오케이 왼쪽 하나 더 중독다수 이거 혜님 혼아아 뽀낫이다 어, 해봐요 겁나왔다 이거 <웃음> 머리에 뭐 쓴거야? 오 뭐야? 아군이 오호. 레벨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예수. 아멘. 아멘. <웃음> 진짜 특이하네. 어 아. 이거 맛반지나? 맛반 제고합니까아이게야죠나 중간다. 나는 방. 배고픔이 철 저서 이제. 중세명 디핑 한 게. 오.. 갑자기 분위기 빡빡. 왼쪽 쓰나? 개구중 개구중. 안 왔어 안 왔어. 작업친다 지금 어 뒤지기 뭐야 예수. 어어. 개구중 하나다 개구중 하나다. 계속 빙 뭐야? 개구중들! 개구중들! 어, 이거. 개구중들 갔다 어디어디야 뭐야? 신나아 아래 대단했었는데? 뺏어 뺏어 <목소리> 모름 모름 울베 아니야? 울베 이야여기야 어, 보긴 오. 오. <목록>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호 아이씨 기다 오, 오, 오, 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우씨 같은데? 어 이걸 오, 와 아니 세발 쐈잖아 이거는 뭐좀안 <웃음> 되지 아, 그리고, 나 저기 맞추고 제일 힘들던데 조금 높게 쏴야 돼 멀리 있어서 와형형 언제 손톱 하는 반만큼? 아나 언제 나 손가락 작은데? 오케이 <웃음> 중잡배둘 순중으로 맞추,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뭐와 진짜 대단하다 한 번씩 나도 뽀록으로 터질 때 있긴 해. 개구기안 돼. 개구주. 개구주. 이거는 간다. 살리기가 좀 빡세다. 자, 내려가. 개구, 개구, 개구. 이렇게 뽀깰 거예요. 뽀깰는지. 나이스. 저, 나이스. 버토핀 어, 뭐야? 저기 팀인 거 같은데. 대방지. 이게 있다 이거. 찌킨 같다 우리 팀. 중두명두명 두 명. 하나 더 뒤에 더 뒤에 와핵셔먹았다중두명 올라갔나 아니 계단 아래 계곡 알수 있어요 싸우네요 제가 이번에 박스 먹을게요. 방일까가 혼놈 잡고 가야겠다 누가 이렇 박스 안 떼는 깠 오케이 중안나오디저중 잡혀 있어요 중작배 오.. 옥방이 인가어 D 셋! D 셋! 짜있다 아, 기적배 고긴 이셋이었고고갱이고갱같네픽끝반 고깅이... 기둘 기둘 하나 반, 2스나 반. 엠페러 저 사람 반이야. 이래 그래. 자. 3 2지 반컷 안갔나 보다. 방 조심. 반개. 반시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그죠. 와, 넘사벽이네. 1등 킬. 에, 따라잡을 어. 수 있다. 11킬 뭐라고. 오호. 오. 이막 때시는데. 오호. 오호! 1 2킬 g 10kg. 10kg. 10kg. 1 이게 조용함, k g 하나있다 오호! 2 0킬아 10kg. 1 10kg. 1 0 k 구구 고깅 하나 더, 이거 개구 중공 고깅 오 고깅.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어. 영기 잘했어요 허허허 허허 철팔 좋긴 하네 하메 아, 총빨 뭐야 <웃음> 다, <잡게 웃음> 아 까비 중잡해 둘 아, 네. 어, 그냥 내려갈게요 아, 네, 로대요 삼대요. 대요상대요상대요안대요삼대어그대요렸다오 삼대요. 삼대요. 요삼 하나? 삼대나 어, 앞에 요삼이요도 있는데 대기삼 어, 왔다 삼대요. 삼대요. 삼대요. 삼대 폴리. 아, 저, 그, 경보형이빙을안 먹어가지고 야 수영 뭐야 와. 아 e 리네 어? 내가 r u e m o 방방방방방방 o u p a 나다! 와... 이건 졌어야 됐다 이건 진짜... 이건 졌어야 돼 예. 네. 고기 <웃음> 형이 눈치를 너무 늦게 쟀다 자방 한번? 개구 기계 한고와야나 기계 기스펀트 핑크 필어저형나 피해서 기계 왔는데 이...셋 어, 개비짤 개구, 개 돌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노? 내 네, 방금 걔도가서 죽었어 아아 <웃음> 커플령 아, 까비 점프할 때딱 하나 오빵 접대 하나? 점프샷을 맞았어요? 적두 아니? 방이둘방들어다 방이다. 뭐야? 이거. 아. 저기 뭐야? s g 원업이 노래 세 글자 있지 않나? 경고. 그렇지. m 2 m 입니다 m 2 m m 이아 M2M이구나. 네게는 있어 그, <웃음> 어, M2M? 어. 아 M2. m 네 그랬는 뭔가 비슷한 노래가 있나 보다. 오. 관을 폐하 t m 은 새까맣게지. 새까맣게 지 어. 박아 먹게요. 예. 예. 어, 옆에 스나나 저기야. 이거 어, 어, 어. 방 조심, 방 지원, 방 지원 와야 돼. 방 지원. 방이 왔다. 지원. 방 지원. 응. 개구준 갔다. 아, 개구준. 오나비저 아, 저기 왔다 저. 나 계속 비인데? 방방방방. 아. 아씨난개구본다고빙 오는 거같아나 나오자마자 빙먹었데 경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냥 방금 가야겠다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한다면 쉿 아, 이 유화각이지 3, 3킬 오, 알았어 1 아, 깜 와우 호라인이 마우스 3번 잃어버렸다가 3번 찾았다고요? K 민심 더블스나가. 와죽을다와이 네. 마판 엠페러가마어 뭐야 형맞네 어. 내가 방보고 있을게. 내가 개 보고 있을게. 중계. 응. 개구 반. 개구 음. 반 방이빨 방이다 이거 방이 같다. 감사합니다. 방이다 나삥. 와 클라티. 아야안들어왔안안 어, 들어왔다 빙 a 다다개못보보 있다 개구 조심 개구 k 개구 왔다 개구 왔다 n 이스컵 예수 a 려간다 어, 어, 방이 빙 하나 e Kewata. 어 i c e 방이 있어 e s 나 o 걸렸다 진... 나방 e 위에서 o 고 있을게 위에서 a t ping? I mean, t h 방 r 빨라 방 s t 라 l l 방입스 방입스 어 저거 바이다 저거 바이다 중결리는 지심엠페러반 아, 다시 이저 기크세요? 아, 모르겠어. 내가 좋아. 아니야, 마라. 잡다 저거 이퍼플 역시. 미니가로. 아, 개구 개구 하나 잡고 개구중 하나. 개구 그래서. 하나. 개, 개구 중둘 개구 중넷중넷중넷중넷 하나 패스 쳐줘요? 중넷 하나 중넷 코너 있는데? 반샷 그래, 그래. 나이스 아이거못 잡았냐 이거 어딨노? 몰라 이거 오빠 으로 아까 하나 간거 잡았나? 아, 오 아닌 것데아 이거 마지막에 세명다 잡을 생각에 씨. 중 누구야? 우리야 오기다 어, 건 끝. 나이 끝. 나이스. 아니, 마판 좋았다요. 마판 아, 안 좋았어요. 마판 싸우 마판 삼식이 못 했어요? 고생했다 오케이. 고생했다니.